제가 마우카 이런 게임 회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능의 돌로 때마침 여전을 가지고 녹턴이 날라오는 아이고, 걸 코즈 숨치며 몸으로 아이고, 버텨냅니다. 스킬은 아끼지 말고 다 써주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와! 야 네, 너들로 네. 와, 너들로 와. 너들로와. 그냥 아무 룬이나 뜨든, 내가 마우카이는 못 믿고 드림이면은 이기더라고요. 너들로와! <웃음> 원래는 탑 만능의 돌 마우카이였어요. 와, 만능의 돌 마우카이가 진짜 좋구나 생각했는데, 두킬 먹은 야소가 더 세더라. 그리고 졌어요. 그렇게 다음 판, 또탑 갈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뺏겨서 탑을 뺏겼군요. <웃음> 정글 마우카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아, 그럼 마우카이는 원래 정글 챔프니까 정글을 해보자. 해서 해봤습니다. <웃음> 어... 마카콰이로 정글 도는 법은 아주 쉬워요 1렙에 이스킬을 찍고 묘목은 30초 동안 유지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샤코박스 쓰듯이 첫 버프를 먹으면 됩니다 오 근데 정글링 괜찮다잉 야 유해 위성 <웃음> 터졌어 <웃음> 지금 말하는 친구는 미드에코인데요 만능의 도를 좋아하는 이상한 좋은 친구입니다 야 난이 터졌어 <웃음> 즐겨하러 들어갔다 난이 터뜨리고 왔어 보기에 아. 꽤나 행복해 보여서 <웃음> 저도 좋았습니다 역시나 선치점을 아, 내어줘 터졌어. 어 뭐지? 아 잡았다 그래도 예 노플 노점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거하는데 잘하는 사람 꼭 있지 않나요? <웃음> 나만 그런가? 아슬아슬했어요 이건 TMI인데 저 친구가 저한테 짱돌 마오카이를 전파시켰습니다 뭔가 꿀팁을 드리자면 마오카이는 약간 팀파이트에 더 좋은 탱커형 샤코 같은 느낌도 어쩌지 나 있어요 어? 케인이다 케이나 나랑 놀자 요 목적으로 가케이나 나랑 놀자 왜 내가 이기지? 잡았당. 와 근데 정글 마우카이가 나쁘지 않아 좋아 바로 여기서 진짜로 마우카이 정글 좋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저는 적팀 블루를 카정하기 위해 적정글에 깊숙히 들어갔죠 그리고 싸움이 걸리는데 마우카이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압도적인 c c 기가 3개나 있어요 적팀 쓰레쉬는 그렇게 우리팀의 포위망에 꼼짝없이 들어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적팀 케인이나 우리팀 메코가 싸우는데 결국에 적케인은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나이스! 아 근데 마오카이가 팀파이트 되게 괜찮다 아무래도 스킬 자체가 팀파이트를 위한 스킬들 시킬을... 순수 그 아, 깡딜이 되게 세니까 요즘 정글이 드래곤이 중요하잖아요 어. 그럼 한타에서 우리 팀이 딜량이 충분한 조합이다 싶으면 팀파이트가 아주 훌륭한 마오카이 정글도 선택지가 어. 될것 어.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 만능의 돌이 여러 번 써보니까 완전 탱크형 룰인데 마오카이랑 정말 잘 맞기도 하고요 시시기와 돌격기가 좋은 챔프들의 특성상 슈퍼세이브 또한 아주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면서 싸우는 걸 좋아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약간 서포터형 정글이라 저도 저도 디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뭐 여기까지 마우카이 만능에도 영업팀장 라쿠터였습니다 나이스 윌라인 싸움에서 이긴 자의 특권 전령도 먹어주고요 아 근데 정글 마우카이 괜찮다 이건 비밀인데 마우카이 정글에 제가 생각하는 정말 안 좋은 단점은 두꺼비도 잘못 먹어요 이거 먹어요 완전 느리잖아 랭게임에서도 제... 뽑을 만한 것 같고 뭐 이런 점만 빼면요 와 근데 내 친구는 만능에도 들고도 제대로 이기냐 아 으아 와 근데 어떻게 잡았냐 나 점화거로 났었어. 점화가 좋게 데미지가 하시면서... 되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번 판은 우리 말고도 뉴메타가한분더 개쳤네요. 오 예. 야 탑.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웃음> 뭐란건 뭐야 이거? 진짜 <웃음> 나고 뭐라고. <뭐라는> <웃음> <웃음> 이젠 완전히 승기를 굳히려고 바텀 다이브를 갔죠.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었네. 아니 그냥 미안하단 말을 먼저 하고 싶어 어, 어림도 없지 그렇게 대충 망해버리고 두 팀이 드래곤을 먹더라고요 내가 말했죠 용 싸움 세다고 뺏었다 <웃음> 봤어요? 이거는 만능의 돌이라 가능했... 다 아! 계약하네? 어쨌든 간에 전 아주 중요한 드래곤을 뺏었고 화력은 우리 팀이 훨씬 셉니다 일단 뺏었어 나머진 너희들에게 맡길게 친구들아 뒤에 제드가 있어 제드는 위험한 악당이야 빨리 혼쭐 내줘 어... 근데 이렇게 죽고 관전하다 보니까 느낀건데요안만 아니, 봐도... 아니야 얘들아 악당은 사실 우리 팀이었던 것같아 <웃음> 우리가 너무 세다 여기 올것 같거든 오케이 죽어라 이렇게 미리 궁극기를 쓰고 가면은 못 잡을 게 거의 없어요 뒤로 가! 대대 어? 못잡니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막 길러는 역할은 아니고, 적 팀에 잘 묶어주는 그런 역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대일로 막상 붙으면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아아아아아아 그리고 여기서 문제 이즈리얼이 등장하는데. 오케이. 아이아못잡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전아와 <웃음> <줄> <웃음> 위하여. 기도하겠 했습니다 제 친구 에코도 만능의 도를 들었다고 했죠? 어 포식자 떴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식자 있고. 에코. 에코가 포식자를 키고 달려갑니다 켰어요 켰어요 아 에코 선수 달려가면 뛰어가며 뛰어갑니다 아 하지만 그립을 맞게 되면서 궁극기를 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가시만 여기서? 나이제를 물었는데 정글로 빠졌어요 어 나이스 포식자 그대로 나이제를 물었는데 여기서 마우카이가한타에서 강력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적 제드가 왔지만 두번 묶는다! 그치? 쟤도 공기로 못 돌아간다 적팀의 앞라인 뒷라인을다 묶어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 음, 그거 하지 유모였어요유모 유머. 레넥톤님은 유유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착각을 하고 있군요 날 버리지 말아줘 날.. 네? 아 미친.. 우리 팀저형 뭐야 레넥.. 레넥톤은 살았네 <웃음> 아니 어? 이제 죽을 죽었는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어? 죽었는데? 아니아니야 쟤도 공기 없어 쟤도 공기 없네 응. <웃음> 이제는 이제 목숨이 없을 것 같아. <웃음> 아, <웃음> 딱 정확하죠? <웃음> 진짜 딱 레딧 빼고 다, 다, 다 죽었어. <웃음> 적팀이 또 드래곤을 먹습니다. PTSD 일으키게 또 한번 뺏어보죠. 야! 하지만 셋 진짜 이번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영광 켰는데 우리 팀이 싸우길래 무슬고 궁극기를 썼는데 정장 맞아야 할 적이 세 명은 안 맞고 난 눈앞에 제드만 쫓았는데도 아왜 여진이 터졌냐 이런 눈멍 궁의 쓰레지가 맞아 죽는다. 어 나도 포시자다. 포시자, 포시자 포시자 포시자 처음 떴어 처음 떴어. 야다 나와 다 나와. 미현 나와. 코시자 끌거야 진짜 완전 처음 뜬거라 음... 되게 설렜습니다 얼마나 설렜으면 다큰 녀석이 입으로 슉 꺼리고 있겠어요 빠르죠? 코시자 이요? 핫핫땅 죽여!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아아 어, 아... 생님 뭐... 그건 좀 썸만하겠다 우린 용으로 달려야겠 줄나 뛰어 줄나 뛰어 줄나 뛰요 어쩔 수 없이 우린 줄건조를 외치면서 드래곤에 먹으러 갔습니다 오케이 먹었어 일단 야야야 캔행 캔 오케이 오케이 케이큐이 e, 전멸 으악 아! 얘들난 너희들을 믿고 있어 우리 아직 이지 있어 괜찮아 우리에게 딜러가 있어 앞비전을 했어 <웃음> 펜타키리아언제나그랬듯 <웃음> <웃음>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시뭐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 뭐야! 이 이거 뭐야! 이인 뭐야! 시거야 어림도 없지 <웃음> 오케이 영혼 적팀을 때리면은 미니언도 때리면 약 120정도의 데미지를 준다는거 놓쳤고. 이렇게 화염용이 있으면은 마오파이도 셉니다 이렇게 이번 판은 만능의 돌 듀오로 깨나 게임을 잘 이끌어서 승리했습니다. 화염병 영혼은 두 번째 먹어봐도 역시 사기네요. 만능의 돌은 탱커한테 정말 좋으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죠. 이룬몇개 쓰셨어요? 27개요. 전 21개 썼네요. <웃음> 만능의 돌는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돌진기랑 CC기 그리고 한싸움에서 여러 번 룬을 활용할 수 있는 탱킹력이 있는 챔프가 제일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